혜언니 죄송한데 선글이 쓰니까 샴푸 광고 이 있었더니 기가 스킨 뜯이다봐요 왜 그래요 여러분 비싼 거쓰고 <수고> 왔는데 네. <웃음> 괜찮아요 김진아 주신아님 어머 감사합니다 이쁘다고 도배해주시 말아주세요 누가 도배해요? 떠나님이 두 번이나 내가 얼마나 이뻤으면 두 번이나 이쁘다고 또 칭찬해져럽게 또어 떠나님은 떠나야 되겠다 아왜 그래요 나 이쁘다고 했는데 <웃음> 하지 말아우 <않아요.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제가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부터 썰을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태국에서 의사를 맞췄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택배비를 150만원인가를 불렀어요 너무 비싸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저 화를 내면서 가게 에는 나가실 옷 맞춘 거다 캔슬을 시키는 거야요장돈 필요 없다면서 너무 하...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. 오픈 전날에 이제 옷은 도착했어요. 다른 데서 맞춘 의상이. 어, 근데 생각보다 옷이 내가 원하는 의상이 안 나온 거예요. 너무 잔인 상하지만. 그 택배 뷔페고 싶은 거기다가 써니한테 시켰어요 넌 나랑 팔로우 돼 있는 거다 끊고 이 가게에 있는 애들 팔로우 다 끊고 뉴런 계정으로 만들어서 넌 서울에서 일하는 젠더라고 중국 옷을 찾고 있는데 혹시 만들어 놓은 거 있나요? 물어봐봐 때 우리가 맞춰놓은 의상을 사진을 준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130 얼마 불렀는데 의상을 2 0 0는은 부르실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택배는 9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. 그래갖고 산다. <웃음> 어차피 똑같이 받아 먹은 거네. 기준이 없더라니까요. 그러니까. 그래서 007네버다이 작전으로 했어요. 서울 주소를 써서 보내 줬어요. 서울에서 받았어 여기로 바로 보내요. 맞아. <웃음> 맞아.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. <웃음>